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때이 브랜드와 입지만 생각해서 아 저기는 좋은 자리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야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큰 수익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시각으로 큰 수익을 만들었던 분들은 되게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부동산 투자로 큰돈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 들어갈 때 구조, 시장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종목도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삼박자가 고루 갖춰졌을 때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점이든 증오 같은 하락기에도 공식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수 있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회복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상승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한편의 뉴스와 시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무슨 소리냐 지금 데드캡 방수다 조금 오르다가 다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서랑설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동산으로 확실하게 큰 돈을 버는 방법이 뭔지. 내집 마련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 번도 진행해보시지 않았던 이 경험이 적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법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 여러 부동산 종목이 있어도 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셔도 어느 정도 교육이 돼 있으세요. 어느 동네가 좋은지는 딱.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좋은 동네? 아니면 좀 별로인 동네? 이거는 살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체득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어, 다른 부동산 종목에 여러분들 투자하게 되면 은잘 모르다 보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집이라는 건필수재이기 때문에 이미 체득이 돼 있기 때문에 실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에서 확실히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시장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시장구조 어떻죠?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하락과 일정 지역은 회복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도 양극화의 그 진행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외곽자리 같은 경우에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이 저가 매물들이 있습니다. 급매물들이 있고 지금 서울에 약간 중급지, 상급지 올라오면 은 저가 매물이 소진되고 회복이 작은 자리가 있고 회복이 좀 크게 나온 자리가 있고 이렇게 양분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어느 지역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어느 지역은 회복이 좀 됐고 어느 지역은 회복이 크게 됐고 어느 지역은 아예 떨어진 적조차 없으니까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회복이 나온 이 거래량, 거래 주체는 거의 실수요자입니다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들이거든요 무주택자 이번에 보금자료는 써서 들어오신 분들 많습니다 예, 그리고 1주택자는 15억 초가 대출이 되다 보니까 꿈꿔왔던 상급지 원래 필요한 돈은 예를 들어 15억인데 대출이 되니까 이게 줄어든 거예요 반으로 7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떨어졌고 또내 돈을 적게 드릴 수 있는 저로의 타이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났다. 자, 이들은 어떤 레버리지를 썼을까요? 대출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현재 가치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투자자는 어떻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재 가치를 끌어다 써야 돼요. 그게 전세라는 겁니다. 근데 전세 어떻습니까? 매매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지금 전세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고 솔직히 투자자는 경험이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 내 돈이 50% 이상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10억짜리면 내 돈이 6억, 7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게 1억이든 2억이든 남으면 지금은 회복에 너지고 반등이 크게 나오고 상승 사이클이 아주 크게 나오는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고작 해봐야 10%, 20%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지는 게. 그러면 내가 돈을 들어간 게 60%, 70%인데 이 정도면 은 과연 이게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하고 지금은 투자자 입장은 아파트를 봤을 때 완전히 구조가 다른 거예요. 실수요자는 여러분들의 실거주 목적, 예 아이 학군이라던가 자기 주관적인 걸 충족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적절히 들여서 내 돈을 적게 들이니까 오랫동안 살 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목적이 부합하는 거고 이 말을 대입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보면 지금 아파트 시장은 여러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간다라면 어차피 장기간 5년, 10년 거주할 생각이라면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레버리지 60%, 70% 쓸수 있으니까. 근데 투자자라면 여러분들 투자자고 이미 내 집이 하나 있다면 지금 아파트 시장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기에 좋고 큰 수익을 만드는 애는 확실한 방법 안에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시장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타이밍 얘기해 볼게요. 타이밍 아파트 아파트로 큰돈을 벌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이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는 이 전세 객관적인 전세와 전세가와 이 매매 가치 미래 가치가 반영된 이 매매가가 최대한 근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율이 높아지죠. 전세가이고 과거에 보시면 70% 80% 였어요. 일부 서울의 지역은 90%까지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예그 말은 이 전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반영된 매매가격이 내려왔다는 것은 근접했다는 것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시장이 풀려있는 자본에 비해서 이 자산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자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활용해서 내가 작은 10% 20%의 자본만 들여서 여러분 수익이 확실히 크게 증대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 시점에 또 타이밍을 대입해 보면은 이 전세가와 매매가 자체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말은 현재 철저한 현재 가치인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두배 이상이다. 예, 미래 가치 에 반영된 매매가가 두배 이상이다. 그럼 확실히 저평가가 아닌 거고 들어갔을 때. 큰 돈을 만들기가 어렵죠. 이미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파트라는 종목을 봤을 때 구조,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리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조, 타이밍, 종목 다 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큰 돈을 확실하게 벌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저는 잠재력에 확실한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는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향후에 이 정도 가치가 나오면서 가치가 변동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큰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종목 찾는 게 중요하다. 자, 그 잠재력은 뭘까요? 두 개밖에 없어요. 집에서 잠재력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나 빌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빌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아파트보다는 붙어 있으니까 전세가율이 50%가 아니라 그래도 60%, 70%, 80% 정도는 됩니다. 자 그럼 그 빌라 중에서 내가 적절하게 싸게 살수 있으면서도 자본은 적지만 자본은 적지만 상급 입지를 점하면서 향후 시간이 흘렀을 때이 잠재력을 폭발시키면서 큰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딜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돈을 적게 들일 수 있는 재개발을 찾으면 뭐가 될까요? 모아타운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재개발이 절대 될수 없었던 땅들 자 도정법에 따른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요건 67% 이상의 노후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모아타운은 어떻죠? 50% 네, 모아타운 안에 있는 이블락 모아 주택은 57%입니다. 그러면 10% 이상 디스카운트가 되어 노후도가. 그럼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모아타운을 통해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이 진행이 절대 안 되던 땅이 이제 재개발이 되는 땅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인 거예요. 이게 잠재력입니다. 가치 변동이 큰 부동산. 예, 네, 이런 부동산은 지금 아직 모아타운이 진행돼서. 아파트가 된 케이스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직 프리미엄이 강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3차 모아타운 발표지 가운데서도 모아타운이 됐는데도 피가 없는 자리가 수두룩해요.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오히려 여러분들 기회로 삼으시고 접근할 수 있다는 라 말과 같아요. 비싼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네. 높은 전세가율 활용해서 내돈 비율 적여서 구조적을, 구조적으로 을구조적 나에게 유리한 투자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확실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봤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 큰돈 들어간다 생각하죠 자,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은다 20매억씩 하고 전세 나봐야 뭐 5억, 네, 인테리어 대도 뭐 7, 8억 정도 됩니다 그럼 내 돈이 20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그러면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이것도 원래는 재건축이 중었다게도안 되는 리모델링으로밖에 안 되는 단지들이 이젠 재건축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의 아주 중요한 관문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입니다 예, 1개 신도시특별법이요 1개 신도시 되게 보면 은 용적률이 일산은 160, 180뭐 분당은 200 뭐이 정도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만 줘도 일반 분양분을 크게 늘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전체로 500%를 주진 않을 거예요. 자, 일부 단지 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각계 다르게 부여될 확률이 높아요.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죠. 자, 쉽게 말해서 지금 서울의 역세권시프트 개발도 이 500에서 700까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에서 500 정도로 나눠서 어,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300 이상만 나오더라도, 분당이든 일산이든 포함한 1기신도시는 재건축에서 일반 분양분을 꽤나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일산 분당은 재건축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은, 뭐, 서울권의 재건축 아파트만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밍의 분단의 적절하게 투자를 한다면 큰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지금 낮으니까 분당 1산 투자금 4억 5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보다 더 작은 자본으로도 예, 확실하게 큰 돈을 벌수 있는 수익률이죠. 수익률입니다. 수익률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본을 적게, 수익률은 높게 할수 있는 부동산을 또 연구해 보시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뭘까요? 제가 요즘에 강의를 하고 있는 재건축을 예상할 수 있는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가 요즘 강남에는 요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아무런 추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2억 이상씩 합니다. 예, 상가의 지분이. 강남은 이미 여러 단지들이 예, 상가에 입주권을 부여하면서 이 상가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자, 최근에는 음마 아파트도 이제 최소 분양가의 10% 이상의 감정가를 가진 상가는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동의율도 굉장히 높죠. 이미 75%의 동의율을 거두면 되는데 78%라고 해요. 음마 아파트는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가격이 크게 오를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남은 이미 평당 2억, 뭐 3억, 4억, 5억 정도 하거든요. 상가의 집은 가격이 비싸서 못하죠. 똑같이. 음마아파트 상가 지금 매물 보면 20억이에요. 못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시장 구조도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식 그대로, 이 전략을 그대로 아까 말했던 재건축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패러다임. 여기에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산 분당 혹은 서울의 용적률이 200% 내외인 뭐 이런 단지들. 이런 단지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상가 지분투자 접근법으로 접근한다면 작은 자본으로 아주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가 있어요. 한강변을 선점할 수도 있고요. 분당의 요지를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후에 일기신도특별법이 진행되고 시범지구 들어가고 안전진단 들어가고 이러면서 단계적으로 상가의 지분가격이 재건축으로 반영이 되면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장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잠재력이 높은 부동산이 중요하다. 지금 기존의 브랜드와 입지, 좋은 브랜드, 좋은 입지가 아니라 잠재력이 높은 부동산을 찾는 게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는. 매매가가 저평가되면서 붙는 자리가 오면 아파트 브랜드와 입지를 고려해서 들어가는 게큰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왜냐? 선호도까지 결합이 되니까. 많은 수요가 찾는 부동산이니까. 근데 이미 이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잠재력이 높은 부동산 아파트가 될 신축이 될 부동산에 여러분들의 자본을 투영하는 게 가장 지금 시기에 확실한 크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집을 통해서 집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지금 시기에 확실히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시점에 내가 들어가기 유리한 구조인지 타이밍인지 종목인지 확실히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잠재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뭐 입지, 단지 종목에 대해서 여러 지역들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강의에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오프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강의 영상을 일 부분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멤버십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놀라운 부동산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